한국농산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충북 충주에 우리 한영선 박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한영선 박사님은 이 푸드 닥터라는 책을 쓰신 박사님인데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을 쓰시게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웃음> 예. 어, 이제 결국은 우리 어, 사람은 어, 이렇게 먹는 것에 의해서 사실 대부분의 병이 옵니다. 아, 먹는 것 때문에? 어, 네, 네, 그래서 뭐 어 위가 병을 만든다 또는 뭐 혀가 이 병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이제 유전적 소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보다는 대부분이 그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음식들을 먹어 먹느냐에 따라서 병이 생기고 또 그것을 또 회복해서 나오는데도 음식이 갖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에,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 특별하게 이당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네. 과연 당뇨와 당하수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문재인이 혈당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회복하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이이 오늘아 호출자 보통 150, 60 이렇게 나왔거든요. 174. 아, 예, 수치가. 네. 원래 당원분들이 별로... 태감을 못 드신다고 그러는데. 안 먹어요, 100% 먹고 싶어도 못 드신 거예요. 네. 아...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168. 84에서 168. 네. 거진 두 배네요. 와 121로 내려갔다. 혈압 수에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탄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지 이해되셨을 맞습니다. 당이라든가 어 고혈압 고지혈 어 전부 다 사실은 우리 몸속에 생겨난 독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흔히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건 몸의 신진대사 네.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오래된 것이 없어진다 이걸 신진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런제 그것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몸에 여러 가지 오래된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모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래서 이제 병이 생겨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당뇨고요 우리 인체는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물이 깨끗해야 돼 예. 우리가 어항 속에 물고기가 죽어갈 때 우리가 물을 바꿔주지 거기다가 항생제 주고 어 소염제 주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바꿔주듯이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독소가 축척이 되고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자는 70%를 차지하는 물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이 우선 첫번째 치킨과 빵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를 그거 말고 중요한 건 뭐냐 면 칼로리는 높은데 일꾼이 없다. 아, 그러니까 칼로리가 높다는 얘기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에너지가 축척이 되고 저장이 되는데 얘를 대사시켜서 내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 우리 이 현대인의 많은 대사성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군 영양소를 대표하는 미네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물과 미네랄을 보충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이제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는, 어,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지금 현대인들은 몸 안에 대사가 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그냥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서 몸속에 축적된 독소들이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소부터 시작해서 농약으로 해서 제초제로 해서 수도 없는 어, 이러한 이 오염된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있으면서 일꾼 영양소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 지금 요 당하수에는 그런 관점에서 어, 물과 미네랄,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력을 갖고 있으면서, 어, 이제, 유황화합물, 해독 능력에 매우 뛰어난 유황화합물과,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세포가 유전적 요인을 비록 갖고 태어났다고 했을지라도, 유전적 요인이 발현이 되지 않게 만드는, 어, 이제, 우리가 총에, 총알을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알이 나가지 않듯이, 유전적 소인으로 비록 결함된 세포를 갖고 있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발현되지 않도록 후천적으로 막아주는 능력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메칠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칠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이 브로콜리에는 그 매칠레이션의 네, 그 화학반응을 화학 반응을 주도하는 그런 매칠기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도하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 아주 그 유익한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목소리> 일반적으로도 브로콜리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특히 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뭐~ 솔포라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케비놀 성분이라든가 이소티오 시아네이트라든가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강력한 항산화력 또 메틸레이션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서 어~ 뭐~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이라든가 각종 어~ 대사성 질환에 아주 요긴하게 쓰였던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질도 이제 우리가 성숙한 브로콜리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그것보다 더 새싹, 브로콜리,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새싹에 그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당화수에 채택된 것은 브로콜리 새싹, 이렇게 해서 물, 그리고 미네랄, 일꾼 영양소죠. 여기에다가 브로콜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성분인 솔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 새싹을 채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은 당하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꽤나 필요한 해독제가 될 수도 있고 대사성 기능을 올려서 여러 가지 질환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건강한 음료로서 아주 굉장히 저는 참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청자 그 여러분께서 들 아니, 도대체 어떤 원리로 혈당을 떨어뜨리냐 라고 질문하거든요. 응. 어떤 원리인가? 응. 이제, 이 혈당을,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은, 어, 이제 이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 인슐리, 체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어, 우리가 먹었는 음식을, 어, 먹었는 음식 중에서 그 소위 당이죠. 이 당을 세포에다가, 어, 이제, 이 옮겨주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죠. 그래서 그 인슐린이 이 이제 당을 갖고서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에다가 주면 세포는 그것을 가지고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기능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 기능이 고장이 났는데 우리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만 제가 비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요. 고깃배를 타고 나와서 이제 바다에 나갔는데. 예, 한참 있다 났는데 갈증이 나와서 목을 물을 찾았더니 목을 물이들 안 갖고 나온 거예요. 예, 굉장히 가깝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어, 왜 가깝하냐면 사방 천지가 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목에 들어갈 물이 없어요. 어,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독소에 꽉 차여 있어서 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을 독식 헝거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포가 아, 어, 비록, 어, 세포에 인슐린이 당을 싣고서 와서, 어, 이제 집어넣고 싶은데, 당, 그, 그, 그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포가 받을 수 있는 준비도 안 됐고, 이것을 가져가서 배달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 그래서 혈액은 독소로 꽉 채져 있고, 세포는 굶질해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당이라고, 당뇨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어, 지금 이제 바로, 어, 당화수의 기분 올리는 물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불필요하게 지금 대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대사를 시켜서 몸에 부, 불필요한 독소를 제거하겠다.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제라든가 어떤 그 중금속 어, 여러 가지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아, 이러한 성분. 아, 그 다음에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어떤 어이 이 질환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메출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성분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도 이야기드 했지만 이 자체가 당하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컨디션을 가장 정직하게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제 지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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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화수를 먹고 한몇분 정도 있으면 변화가 되죠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당화수나 기타 음료 같은 걸 먹었을 때 25분 이상이면 체내에 완전히 흡수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 25분이면 완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은 25분 후에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에서 9 90일. 1일구일로 떨어집니다. 이제 아까보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혈전 하나 하나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요 떨어져 떨어져 있다라는 거, 예, 네, 분리돼 있다는 거, 혈전이 분리돼가지고 빨리 흐르고 있다. <라리> 실험을 해봤는데 당하수를 먹기 전에 피를 뽑아서 그 환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뭉쳐있어요. 그렇죠. <라리> <라리> <근데 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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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혈액을 맑게 만들고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없애주고 몸의 독소를 없애주고 중금속을 해독하고 어, 이렇게 돼서 모든 기능을 정상으로 놔주게 되면 당연히 세포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당화 혈색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믿, 믿어야 될지 <웃음> 예, 근데 수치가 말해지거든요. 수치가 8.1, 7.5, 6.5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화 혈색소는 잘안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 당화수를 6개월 보관하신 분이 당화혈색소가 떨어져가지고 그 담당 의사가 놀랬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 가능하죠. 일단 담당 의사가 놀랐으니까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당화혈색소가 잘안 떨어진다는 것은 무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화혈색소라는 것은 뭐냐면 혈색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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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 대부분이 당화실 색소를 떨어뜨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어. 당화수를한개을이상쭉 구경을 하게 되면, 당화실 색소 부분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도 식, 식생활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개선시키면, 바꾸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죠. 예, 그 중에 가장 음식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가 우리 뭐의 70%를 차지하는, 음. 예, 이 물, 물의 내용을 우리 몸에 이걸 바꾸는 일이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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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를 다리거나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한약 같은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들어와서 어떤 균형을 균형을 바꿔준다든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그런 성분이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거라면 이 당화수는 어떤 물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양리적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게 굉장히 이, 이 고농축된 것이 아니라 물의 수준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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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미세하지만 서서히 서서히 우리 몸을 정화시켜주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저는 어이 이러한 접근 방식이 굉장히 우리 몸의 어떤 그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유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를 일으켜서 어이 만성 질환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참 좋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뇨 환자들이 조심해야 돼 음식이라든지 조심해야 될뭐 방법들이 있다면 알수있을요 네, 당뇨는 사실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만병의 원인이고 어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도 지금 뭐약한 어, 4, 5백만 명그 다음에 예비 이전 단계의 당뇨 환자까지 따지면 은한 천만 명 시대 그러니까 5천만 오 5분의 1이죠. 그중데 그중에 당의 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는 성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 세 명, 네 명당 하나인 정말로 이제 현대인들은 이, 이 당이 안 걸린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당뇨 시대에 살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당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 이, 기,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모든 성인병들이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고혈압, 고지혈, 비만 을 포함해서 암까지, 예, 사실은 대부분이 여기서 원인이, 뭐 심지어는 뭐 어, 관절염까지, 뭐 우리 몸의 염증 반응까지 전부 다 아, 당뇨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뇨는 이제 우리 바로 옆에 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철하와 철미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되는데 어, 저는 이것의 원인을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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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서구,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당뇨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서구화된 음식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서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어, 동물성, 지나친 동물성 식단, 이제 그 다음에 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식단, 그 다음에 우리 땅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난 밭이나 논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소위 정크 푸드, 어 이제 이런 음식들이 이 결국은 어 이러한 당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 속에서 운동 부족이라든가 스트레스, 어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함께하면서 아마 이런 병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 당화수는 많이 드시는데 이 당화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당화식이 당화수랑 같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 당화식이 뭡니까? 당연히. 이제 말 그대로 당화식은 네. 이제 한끼 식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끼 식사.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화수는 이제 물로서 우리 평상시에 물을 대신해서. 어 굉장히 어떤 그 여기에 기능을 더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 하는 기, 기본적인 우리 환경을 만들었다면 어, 여기는 보다 더 우리 몸에 필요한 어, 영양 성분들을 더 강화한 어, 그래서 당뇨에 최적화된 어, 그러한 식사의 대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음, 요거를 당화식을 한 끼인데 요거를 당화수를 타서 먹는 거죠?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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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에는 어, 우리 몸에그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보일러라고 얘기하는 그 보일러를 우리 TCA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이제 그 거기에서 이제 보일러가 잘 돌아가야 음. 우리가 기운도 나고 에너지를 얻는데 예,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들이 B, 비타민 B1, B2, B3, B6 뭐 비타민 B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네. 이 형제들이 그거를 잘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조합으로 들어있는 것이 말 그대로 미강의 조강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가장 잘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성분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어, 우리 당화수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바나듐이라든가 이것들은 거진 인슐린과 이제 훨진 유사한 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당뇨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거에다가 아연. 음. 어,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당뇨는 뭐 아연으로 치료한다 할 정도로 아연과는 뜰래 뜰 수가 없죠. 그래서 어, 비타민 B군, 어, 그 다음에 바나듐, 아연 어, 이런 성분들을 보강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 주성분은 쌀 미강에서 얻어온 거다. 음. 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당화수를 여기다 타서 뒤에 보면 네.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 물을 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 네. 아. 제가 뭐 이거를 어떻게 드시는지. 예, 네, 네, 뭐, 렇게 간편하죠? 예. 이렇게 뜯어서, 이지퍼 어느 어있어요 지퍼랑. 지퍼랑. 음. 여기다가, 방아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손에 맞춰서, 네. 쉐키, 쉐키, 쉐키, 이렇게, 네, 쉐키, 쉐키 해가지고, 응. 흔들어서, 흔들어서, 요걸 이렇게 드시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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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그, 그, 푸드 닥터, 음식으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 보셨는데, 궁금하시면, 요, 한영선, 한영선 박사의 푸드 닥터,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약이 아닌 음식으로 누구나 건강해지는 비결. 자, 요 책,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하나씩 구,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자, 대한민국 농부들이 건강하고 부자된 그날까지 저희 한국농사팀에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